날 때렸나봐. 이새끼가. <웃음> 아 삽도 얻었고, 삽으로 묻어버려? 아니야. 이큰 거민 뭐야? <웃음> 오. 어. 열면 <웃음> <웃음> 저렇게 된다 이 말이구만 자, 세개뭐 어, 난 그냥 눌렀을 뿐인데, 어, 이거 너무 너무 많아. 길이 너 어,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가 혹시 지금 우리가 첫 문제의 근원을 찾으려 온 거니?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신부름이야. 죽음은 이곳을 떠난 지 오래란다. 죽음이 없으면 우린 이 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이미 알고 있겠지만,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선 이곳에서 죽여, 죽어야 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죽음은 우릴 버렸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괴물에 당한 사람들마저도 말이야. 정말 무슨 일이야. 불멸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고통을 준다니. 머리를 이... 아. 어... 어... 아유, 목이 왜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함으로써 또 다른 괴물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꿈 점점 더 끔찍한 악몽으로 뒤바뀌고 있단다 말하자면 악순환의 반복인, 반복인 것이지 어. 이거 좀, 좀만 더 드릴게요 귀가 아파 내가 헤드셋 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 어? 꽃갱이다 어, 아삭 소리와 함께 어잉? 뭐잉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막 눌러봤어요 이걸 에 뭐예요? 뼈줄까? 뼈주는게 아닌가? 어? 에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난내 자신 정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 무슨 미니건 응? 999발 정도 들고 다니시나? 이곳에서 아주 오랜 시간 무는 동안 몇 가지 재주를 배울 수 있었거든? 만약 그것이 너한테 온다면? <웃음> 어? 이 카메라를 가져가렴. <웃음> 겉은 평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웃음> 상대방이 죽었든 살았든 사람들이 보이면 죄다 무덤에 파묻으려 하지. 아. 아까 그, 나 때린 놈한테 이거 쓰면 된다는 거네 <웃음> 여성 플래시를 무서워하거든? 참 웃기지? 거칠게 생겨가지고 플래시를 무서워하는 겁쟁이라니 할머니도 찍어드릴까요? 게다가 계속 여기서 에 단서를 찾는 거라면 지하실 쪽으로 가보는 건 어떻겠니? 뭐 힌트도 줘! <웃음> 운이 좋으면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내가 마직으로 봤을땐 무인 잠겨있더라고 그건 생전에 처음 보는 잠금장치로 말이야? 고마워요 할머니 거미한테 손 줘보자 얍얍얍 짭짭 거미 사랑 모임 <웃음> 아니 그래가지고 저거 먹어서 뭐 어떻게 됐는데 뭐야? 이거, 성냥, 성냥을 얻었어요. 여기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었구나. 어, 야, 저, 저기 저뭐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찾았다, 찾았다. 여기다가 이거... 에 열쇠 얻었다. 뭐야? 이거... <웃음> 이거 어떻게 알아? 촛불에다가 성냥으로 불 켰더니 촛노 안에 열쇠가 나왔나봐 뭐야 여기가 아닌데? 헛간인가본데 그러면? 여기 말고 여기 어 새로운 곳이야 장갑? <웃음> 지고 띠용 응? 시뼈 줄까? 떡볶이? 네, 받은 건 무, 무엇이든지 이제 써보아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여기 일로 이제 갈수 있겠네. 옮겼어. 아 진짜 어? 뭐야 이거 부패한 고기. 이제 먹다가 떨어뜨렸나 보네. 이거 고기를 쥐한테 주면은 두개골, 두개골? 이거 어디다 쓰는 걸까요? 두개골. 얘한테? 두개골. 어? 뭐야? 어, 여기다가 사용하는 거구만. 그럼 이거 여기다가도 이거 사용하는거 아니야? 어 맞네? 아 누나님이 맞다 여기다 됐다 열린다 이제 지하실 굿불켜 잠깐만 여기서 뭐할수 있는 거또 있나 봐봐 아 스페인 마린리 죽음의 예술 불켰더니 뭔가 됐어요 이거밖에 없네 이제 뭐더라고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나갔더니 뭔가 바뀌었어 까마귀들 다 사라졌어 하면 이게 어떻게 된거요? 음...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는 법 그러면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나 어떻게든 하룻밤을 끝내버리면 아가 어쩌면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을 찾을 수...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밤이 된거네 별이 떴어요 아, 여기 어, 여기 있다. 아, 별을 찾아야 되네. 별 다섯 개지, 별 다섯 개 찾아야 되는 게. 지금 두 개를 찾았지. 이는 별 없지. 지금 별세 개째. 별네 4개지, 응, 하나 어디 있어? <웃음> 하나 어디 있어? 별, 별 하나 어디 있냐? 별이 어딘가 있을 텐데 보이지가 않네. 아! 이럴수가 이런 센스 센스 좋다 다시 가면은 이게 그렇지 응? 뭐요? 뭐 이렇게 된건데 왜 암전? 아무것도 안보여 여기가 열리면서 뭔가 된건가? 잘 모르겠어요 나가보자 일단 어 두개구리 사라졌어 일어나고 있는거지? 할매 뭐 봤어? 그녀를 만났구나? 그렇지? 그.. 큰이가 와서 여기 있었어 그 진짜 아주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었던 모양이야 틀림없어 죽음을 여기로 데려올 만큼 소중한 무언가가 죽음을 데려올 정도로 소중한 무언가가 있었다고? 따라오지마 지우개 조각? 뭐지? 지우개로 뭔가 하라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안녕? 부탁인데 겁먹지 말아주겠어? <웃음> 머리 머리가 그건데? 여긴 안전해. 그런데 지금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걸까나? 아하, 그래, 너. 그 나쁜 놈이구나, 그렇지? 병원에서 나쁜 짓을 했다고 들었어. 눈을 찌른 짓은 정말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 너이 부부님이 널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 이렇게. <웃음>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그나저나 부모님은 계시니? 너는 있니? 누구 부모님은 평안하시니? 나는 안 계셔 어 그래 미안 하지만 내 친구는 있었지 그 녀석이 나한테 나 자신의 부모님을 시켜달라고 했어 걔 부모님들은 지금 땅속 깊은 곳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든 뭐 그렇게 힘든 부탁은 아니지만 내 진짜 몸이 있었다면 훨씬 일을 쉽게 할수 있을 텐데. 그만 도둑만 하지 뭐야?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상한 몸뚱을 하나 달고 있겠지. 아, 머리가 자기 머리인 걸 알아. 병원에 가면 자기 몸이 있는 걸 알려줘야 돼. 정말 최악이야. 그래서 그런데 내 자그마한 제금, 몸을 찾는 걸 도와주지 않겠어? 작은 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일단 지워보자 꺽킥! 피묻은 테디베어의 머리 어? 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깨져있어 이제 들어가 보자 리빙 데드, 개봉 박두 심장 병 파리가? 병 빈병 뭐지? 병에다가? 뭔가 담는 게 아니야? 뭐지? 할매 네, 지우기를 찾았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지우기가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지워버린 거야 만약 그 지우개의 다른 조각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래,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계속 찾아봐 주렴, 아가. 어잉 아! 이걸 어떻게 알지? <웃음> 테디 머리에 있는 피로 문을 만들었어 뭐 거지같은?